you <laughs>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유형을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걸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물론 자신이 무슨 유형이냐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걸 알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정식 설문지를 통해 검사하면 되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다고 100% 맞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략 확률이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나와 있는 유형에 관한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 유형도 헷갈리는데 타인의 유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섣부른 지레짐작은 혼자만의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한참 후에 그걸 알게 되곤 하죠. 애니어그램 유형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다 자기 얘기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형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땐 차라리 쉽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시각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크게 보면서 대체로 자기가 어느 쪽인가 혹은 알고 싶은 타인이 어떤 편에 가까운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 구분이라는 게다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외향, 내향 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 나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활발하지만 본인이 제일 활발해요. 근데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인데 그럼 나는 외향적인 겁니까? 내향적인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모여있는 사람 숫자가 좀 많아야 됩니다. 대략 20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조건일 때좀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같은 반 학생들이 모였다고할때 어떤 애들끼리는 원래 한 동네 친구랑 친하고 또 어떤 애는 이제 막 전학원 내고 이러면 전학생은 조용하고 친구 많은 학생은 떠들고 그럴 거잖아요. 이건 성격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아이들이 모였을때 내가 그 아이들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는 행동으로 성격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게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생각해 보세요. 엄청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진짜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할게 허니베양 그룹을 보는 겁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외향성, 내향성 두 가지 구분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로 하는 행동의 패턴을 보면 이걸 알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년이 바뀌어 새로운 친구들이 한 반에 모여있는 상황이거나 신입사원 교육이나 예비군 훈련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따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나 강사 혹은 교관이 자리를 비웠다면 최적의 조건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라는 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참 휴대폰은 다 수거해야겠죠. 안 그러면 죄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자 혹은 저렇게 하자 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설티브입니다. 적극적이지만 좀 단순해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리더십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이들과는 전혀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잠을 자거나 몇 사람끼리 잡담을 하거나 혹은 그냥 남들이 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드론입니다 적어도 이두 그룹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설티브도 아니고 위드론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조용히 지켜보기도 하고 가끔씩 나서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모인 사람들 모두와 두루두루 친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엮어내는 역할을 하죠. 이들이 바로 컴플라이언트입니다. 이세 가지 부류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면 확실히 한 발짝을 뗀 겁니다. 이렇게 어설티브와 위드론의 구분은 아주 쉽습니다. 전자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주장하려고 하고요. 부자는 소극적이거나 잘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컴플라이언트인데 이들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해서 딱히 구분이 안 되는 편이에요 이들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책임감 또는 의무감 입니다 모든 컴플라이언트는 타인에 대해 또는 자신이 속한 모임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생님 안 계신다고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 걸까? 청소를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나? 밥 먹으러 갈때 저렇게 한 번에 몰려가면 어떻게 해? 질서를 지켜야지 대략 이런 느낌인 거죠. 만약 어설티브인지 컴플라이언트인지 구분이 잘안 간다면 이런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사람들 앞에 나서더라도 어설티브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주장하는 느낌이라면 컴플라이언트는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의무감 같은 걸 강조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위드론과 컴플라이언트가 헷갈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잘 나서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강하면 컴플라이언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허니비앙그룹이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면 곧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감정, 사고, 본능의 어느 쪽인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건 외부에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보이지 않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대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설티브라면 3번, 7번, 8번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일할 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라면 3번 놀때 그런 거라면 7번 싸울 때 적극적이라면 8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3번은 우리 제대로 한번 일해보자. 라고 말하고요. 7번은 제대로 한번 돌아보자 라고 말하며 8번은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 라고 말합니다. 위드론이라면 4번, 5번, 9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만약 나서지 않는 이유가 한마디로 쪽팔려서 라면 4번 그 이유가 골치 아파서 라면 5번 단순한 귀차니즘 때문에 안 나서는 거라면 9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4번은 난 니네랑 좀 다르거든? 그냥 니들끼리 놀아라고 말하고요 5번은 내가 나섰을 때 생겨날 여러가지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피곤해 라고 말하고요 9번은 말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트는 1번, 2번, 6번 중 하나입니다. 만약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가 정의사회 구현 때문이라면 1번 어떤 특정한 인물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2번 그 이유가 조직의 멸망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면 6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1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하고요 2번은 널 위해 그런 거란다 라고 말하며 6번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라고 말한다는 거죠 애니어그램 유형을 구분하는 게 물론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항상 전체를 보면서 기본을 적용하면 의외로 명쾌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아낸 유형을 재차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하자면 확인사살인 셈이죠. 일종의 검사 작업 같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서의 문제란 커다란 재난이나 재앙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무언가 해결해야 할 것, 풀어내야 할 것, 걷어내야 할 것, 장애물 대략 이런 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문제가 되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된 거죠. 무언가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태도는 대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은 대략 이런 겁니다. 난 괜찮아. 됐네 이 사람아. 꼬마치 않아. 2번, 7번, 9번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두 분은 이와는 달리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지만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정반대예요. 한 부류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내고 다른 한 부류는 감정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거나 끊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4번, 6번, 8번이고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번, 3번, 5번입니다. 전자가 가장 잘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너무하는구먼 어휴, 성질뻗쳐서 진짜... 그리고 후자가 자란 말은 이런 거죠. 자, 자. 흥분하지 말고. 화내면 지는 거다. 침착해 물론 후자가 좀더 어른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이러니까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자가 더 솔직하고 좀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진짜 커지면 심각해질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첫 번째 경우는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란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누구나 감정은 있어요. 다만 그걸 표현하고 억지 하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 점에 있어서 감정 반응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바로 이 태도의 차이로 유형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모니 그룹을 말하는 거죠. 약관이들 반응이들, 영령이들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면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유형판들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분명히 적극적인 어설티브인데 일할 때나 놀 때나 모두 열성적이라면 3번 아니면 7번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3번인지 7번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배제하면서 절저히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3번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넘어가거나 그냥 잘되겠지 뭐 하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7번입니다. 대략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물론 제가 보기에 7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 유형을 3번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제 판단을 바로 접습니다. <웃음> 개인적으로 저는 유형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